당신이 사마귀 약을 바르면 생기는 일 여러분이 사마귀에 사마귀 약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? 사마귀 약은 바르는 즉시 빠르게 작용합니다. 이런 즉각적인 변화는 약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약이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나타납니다. 순식간에 약이 굳고 사마귀 전체를 덮어버립니다. 마치 화산 폭발로 용암이 흐르다 굳는 것처럼 사마귀를 덮칩니다. 눈으로 보일 정도 빠른 건조는 약을 더 칠하기 편하게 해줍니다. 저는 한번 약이 굳고 나면 그 위로 2에서 3번 더 칠해줘서 마무리합니다. 그래야 깊숙한 곳까지 약효가 흡수되어 사마귀를 두껍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약이 효과가 없게 느껴진다면 덧치라는 것도 고려해보세요. 분명 다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.